왜이도완가가 <웃음> <어디에 도망가. 웃음> <웃음> 신 a n n 이렇 m p l 어 저쪽은 안찼저 사형 구을 받았었는데 그때는 사이코스잘 어울리시네요. <웃음> <웃음> 안 더우세요? 더워요. 더워요. 오늘 마지막 촬영인데어떠세요 시원섭섭해요 시원섭섭해요 시원섭섭해요 h e 잘 어울리세요 칭찬 o 약하시네요 She w a n t 본주권현입니다 어, 크라임 퍼즐이라는 드라마를 올해 한 4월 3월, 4월 뭐 그때부터 준비해서 촬영을 지금까지 한것 같은데 어, 코로나 때문에 뭐 스태프들 얼굴도 잘못 보고 그리고 뭐 현장 진행되는 데 있어도, 있어서도 되게 힘든 것도 많았고 하면서 촬영을 하다 보니까 어, 아쉬운 게 다른 작품들보다 더 많이 남는 이었던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아쉽고 뭐 시원하기도 하고 그러긴 하는데 어쨌든 그만큼 또 재밌게 봤으면 좋겠고 많은 관심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뭐 힘들지만 또 재밌게 촬영했고 또 처음으로 해보는 그런 장르물이기도 했고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했으니까 예쁘게 봐주시고 그리고 또곧 좋은 작품 금방 찾아뵐 테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망토사 되겠습니다. 자주 봐요. 감사합니다. 안. 응. <웃음>